HID 사용으로 출시된 올류 카니발입니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고 노랗게 변하는 HID를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접촉 방지를 위해 캡을 씌워줍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은 꼼꼼히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 및 헤드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적인 차이점은 가장 먼저 데이라이트 및 미등을 담당하는 포지셔닝 등이 라이트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며 프로젝션 주변도 조금 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HID 벌브 수명저하 및 유지보수에서 자유로워지는 점도 있죠 HID에서 LED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사양에 맞게 변경해줘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숙튜브, 그리고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고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신품 라이트를 장착 및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모두 잘 작동합니다 하향등, 점등시 디밍도 잘 작동하고요 프론트 범퍼를 장착합니다 보호필름을 벗긴 후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합니다 신품인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많이 틀어져 있죠 서스펜션 노화정도라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대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을 확인한 수치입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고정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이고요. 어두운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훨씬 세련된 라이트로 바뀌어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퓨카니발 순정 LED 헤드램프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